예, 대부분 아시다시피 예, 초월 어, 스킬들에는 진스킬이 없는데 3차전직과 함께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예, 3차전직의 비주얼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 아바타가 추가될 예정이고 3차전직은 특별히 별도의 액세서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기존 일러스트가 루시엘이 하나씩만 나왔었는데 3차전직에서는 둘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엘소드가 굉장히 잘생겨졌습니다 예. 예. 저도 굉장히 예,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3차전직 예,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패시브 스킬과 하이퍼 액티브 스킬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어뭐 스킬은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변화로 어, 생각되는 부분이 예, 포스 스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어 아무래도 전직이 추가가 되면 스킬이 또 늘어나고. 또 그럼 또 기존 스킬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라 부분이 생기게 되,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 개발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 스킬들도 잘 사용하면서 새로운 스킬들과 같이 쓸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킬을 어, 활용할 수 있는 체인지 포스 스킬과 그리고 전 캐릭터가 공룡으로 쓸수 있는 공룡 포스 스킬을 어,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3차전직을 하시면 포스 스킬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던전에서 아이템 형식으로 드롭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킬이 추가되면 또 슬롯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저희가 급, 좀 급하게 B 슬롯을 업댔는데 3차전직을 하면 예, 그 B 슬롯이 추가됩니다 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섯 개슬롯이 추가가 될 계획이고 추가됩니다. 3차 던지기 업데이트로 인해서 많은 던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 한 개의 던전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저희가 에피퀘스트를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그 스토리를 계속 볼수 있는 에피퀘스트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잠깐 뭐그 원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드렸고 뭐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면 또 재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업데이트랑 별개로 어, 몇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애드 던전 아포무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어, 그렇다고 기존의 시스템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업적에서 하나 정도는 얻으실 수 있게 업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예. 어. 예. 예. 예. 예. 다음으로 어, 제가 특정, 어, 특정 캐릭터라고 얘기했는데, 어, 실제적으로는 거의 두개 캐릭터를 제외하고 모든 캐릭터들을 바꿀 계획인데, 어, 게임 특성상 많은 크기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줄일 수는 없었고, 일단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였는데, 예. 잠깐 샘플 보시겠습니다. 일러스트만큼 3D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비주얼적으로 나아진 모습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이벤트 형식입니다 예, 3차 전직이 추가되는데 아무래도 1,2차 전직이 허들이 될것 같아서 예, 방학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1,2차 던 지금 무료로 하실 수 있게 영혼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뭐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데 영웅 던전에서 경험치를 획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네. 11월 30일에 같이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예, 네, 오늘 영웅 대전도 했었는데 이제 3차전직이 나오면 뭐 라인별로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좀 불균형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1년 가까이 새로운 리그 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 부족함 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차전직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프리시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업데이트 하면서 어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받을 계획입니다. 어, 작년에는 좀 강화 부분을 최대한 조금 보정하는 형식으로 갔었는데 어 스킬, 데미지나 소켓 쪽도 이제 보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는엘소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어 2018년 엘소드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게임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네, 저희도 드디어 카페를 오픈합니다 네, 홍대에서 카페를 오픈할 예정이고 뭐 엘소드를 위한 뭐 특별한 음료와 음식들을 준비할 계획이고 그리고 주말에 이벤트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해지옥도 보셨는데 뭐해지옥 외에도 엘소드 캐릭터들도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카페에서만 얻을 수 있는 뭐 특별한 선물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페는 다른 게임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엘소드가 좀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뭐 유명한 체인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방탈주 카페를 엘소드 테마로 꾸밀 계획입니다. 한번씩 해보시고 재밌는 경험을 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상품 출시입니다 어, 여기 나오는 상품 아직 그 시안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이대로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새로운 신상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애니메이션 원화집도 함께 준비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 상품은 어떻게 판매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최대한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사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카페에서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렸고 어, 10년 동안 엘소드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한 달. 12월 27일이면 어, 10년 전에 그 오픈할 때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 예, 너무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까지 올줄 몰랐는데 예, 그리고 예, 10년 할때 제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예, 왔었고 그리고 뭐 개발이야 저희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유저분들이 재미없다 하시면 10년이란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개발을 해도 유저분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 10년까지 온건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감사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엘소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직 이후에 내년에는 예, 제가 약속을 하나 못 지켜드렸는데 보스레이드를 꼭 내년에는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꼭 하고 싶었는데 예, 차마 진행을 못 했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꼭 예, 보스레이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직 이후에도 계속 엘소드 플레이하실 수 있게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을 앞으로도 계속 엘소드 사랑해주시고 예, 10주년도 함께 함께 예,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10년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예,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레이븐이랑 엘리시스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예, 이 시간 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몰고와 함께라면 난 절대 지지 않아! 더강력해진내 마법을 막을 순 없을걸? 바람처럼 시원하게 끝내드리죠. 이것이, 내가 택한 길이다. 나소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드리자. 끝없이 강해지겠어요. 그리고, 모두를 지킬 거예요! 고덴 의이지로 정의를 관찰합니다. 붉은 기사단의 엘리시스. 전력을 다해 승부하겠다! 방해되는 것은 모조리 품세 뿐이다! <웃음> 감당할 수 있겠어? 뻔한 방향! 진정한 공포! 를싼싼해주겠노라 모두 초토화시켜주겠어!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이 손으로 폐지할 뿐이다!